너라 너라 같 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언제 가져왔는지 현관에 있던 쓰레빠을 물고 온 행복이 처음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몇번 던져주며 놀아줬는데요 이게 나중에 큰 화를 만듭니다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 제자리에 두어야겠다 싶어 가져가려는데 양손과 작은 입으로 꼭 물고 놓지 않는 행복이 행복아 슬리퍼 줘아빠거야 응. nope. 놔, 놔. 하나에 꽂히면 절대 놓지 않는 끈기쟁이 행복이네요 자랑스런 대 안경아 가져간다 고양이한테는 찍소리도 못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어? 고양이한테 찍소리도 못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어? 이렇게 아빠 물고 어? 결국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하는 행복이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노출과 아빠는 오늘도 이렇게 옵니다. 그러게 내말 들었어야지. 어딜 덤비고 그러노? 잘 못했어 행복아. 이제 마무리하자. 저는 행복이 아빠. 저는 그런 아빠 양반이랑 같이 사는 귀염둥이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